강릉 가면 꼭 가는 맛집을 시작으로 베스트 맛집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곳은 안반대기 근처에 있는 대구머리찜 전문점이고요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매우 오래되고 유명한 식당입니다. 오래된 집들을 개조한 곳이라 곳곳에옛 모습들이 보존되어 있죠. 우와, 주 메뉴는 대구머리집. 산처럼 쌓인 오, 오, 오, 비주얼이 오, 오, 오, 끝내줍니다. 응. 하지만 콩나물 지분이 70%, 네. 대구머리가 20%, 어, 30%라는 산쓸함이 <웃음> 보시다시피 <마지막에> 콩나물이 산처럼 <웃음> 쌓여있기 때문에 <웃음> 큰 덩어리 순서는 콩나물을 조금 비워줘야 나타납니다. 마늘서 감자. 매운 정도를 선택했던 기억이 있긴 한데 이번에 들어가지 않더군요. 기본으로 먹어도 충분히 매워서 맵찔이는 콜피스 지참하세요. 밥 생각이 절로 나니까 미리 주문하시고요. 볶음밥 따위는 없습니다. 이곳 대구머리찜의 아주 독특한 점은요 강원도의 시그니처인 두부와 감자가 통 크게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강릉 초당두부집에 가면 흔히 먹는 모두부와 달달한 통감자가 별미로 느껴집니다 콩나물과 두부와 감자로 어느정도 배를 채우고 나면 바로 대구머리살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단건조되어 쫀득한 대구 머리살을 초반부터 달리고 싶다면 아, 생선찜 아, 네, 먹을 때 콩나물만 집중 공략하는 친구와 함께 동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이번에는 여전히 현지인들의 막국수 성지인 삼교리로 갑니다. 옛 카나리아처럼 도심과 떨어져 있고요. 관광객 비율은 비교적 적어요. 하지만 아주 오랫동안 한자리를 지켜온 탓에 막국수하면 삼겨리를 떠올리게 되죠. 주요 메뉴는 동치미 막국수와 메밀전. 특히 이곳만의 특색을 지닌 메밀전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요. 오로지 메밀만 사용한 탓인지 부드러운 식감과 고소한 풍미가 진했습니다. 간이 세지 않고 적당히 익은 김치와 부추가 어울려서 멋내지는 않았지만 멋이 풍겨지는 내면의 멋쟁이 같았어요. 혓바닥을 부드럽게 치면서 입안 가득 고소한 향을 남기는 게 인상적이었죠. 근데 메밀전병은 식판되는 것처럼 맛있고 평범하긴 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아는 맛이니 패스 메밀전병과 메밀전의 맛을 한껏 돋워줄 동동주는 꼭 드셔보세요. 40년간 항상 직접 담그셨다는 술이 달지 않고 약간 시큼한 와인 같은 느낌입니다. 입에 착착 감기는 맛은 적지만 끝맛과 뒷맛이 깔끔하고 좋습니다. 드디어 삼교리의 메인인 막국수가 나오네요. 동치미 막국수이기 때문에 동치미 국물이 먼저 나오는데요. 달지 않고 오히려 짭짤한 그야말로 옛날 동치미입니다. 식당에서 흔히 먹는 달달한 물김치를 생각하면 절대 안되고요. 조미료나 첨가제가 전혀 들어있지 않고 소금과 물로만 맛을 냈어요. 집에서 직접 담궈먹던 딱그 맛인데 아마 요즘 세대에게는 낯설 수도 있겠네요. 동치미는 메밀로만 만든 국수와 양념을 버무린 다음에 올려먹는 건데요. 비빔국수는 동치미 한 국자, 물국수는 세 국자 넣어서 먹으면 되죠. 비빔국수는 달달한 성향이 있고 물국수는 그것보다 조금 심심합니다. 전체적으로 건강하고 착한 맛이라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변형되지 않은 막국수의 찐을 맛보고 싶다면 추천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장치찜이에요. 궁금해요. <목소리> 곰치와 도치, 도루묵처럼 동해 지역에서 주로 먹는 생선 중에 하나고요. 이게 한마리가요 음식 메뉴로 파는 곳이 많지 않다 보니 모르는 분들도 많죠. 장치는 가물치처럼 생긴 것 같기도 한데 맛은 전혀 달라요. 어색하지 않는 맛과 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갈치와 동태의 향과 맛이 묘하게 콜라보된 느낌이랄까요. 절대 퍽퍽하지 않고 약간 흐물거리는 느낌도 있는데. 민물고기로 따지면 약간 맥이랑 비슷하다거나 할까요? 어, 잘, 물컹한 게 아니라 부드럽게 발리는 촉촉함이라고 해야 되나? 어, 어, 아, 이게 이렇게 얇은, 얇은 몸통은 탱글거리기도 해서 참 탱글? 버라이어티했던 생선으로 기억이 되네요. 오. 여기에는 콩나물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밥은 필수로 주문해야 되는데요. 반드시 국물에 밥을 비벼야 매콤 달달한 양념 맛을 제대로 볼수 있습니다. 감자를 으깨서 함께 비벼 먹는 것도 강추드려요. 양이 푸짐해서 배가 터질 수 있으니 추리닝 입고 가시는 걸강추합니다 이모 여기 쏘잖아요 지나친 음주주의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니 숙소는 근처로 잡기를 권장합니다 자 과음하셨나요? 이제 해장하러 가야죠 철뚝 소머리국밥입니다 복잡한 번화가가 아닌 한적한 시골마을 한중간에 집을 개조한 국밥집이 덩그러니 간판은 없고 눈에 잘 띄지 않아서 허영만도 이곳을 찾기 위해 두 바퀴를 돌았다는 게 이해가 됩니다. 메뉴는 단촐하게 소머리국밥 하나 그냥 강릉 소머리국밥 거리에서 먹을까 고민, 고민하다가 고민 귀양 먹는 거좀더 좋은 거 먹자는 마음으로 멀리 왔는데 오기를 잘한 것 같아요. 건강을 먹는 느낌이었거든요. 맛없다 심심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국물을 소머리 특유의 콩콩한 냄새가 있는 것과 잡내없이 깔끔한 것으로 구분을 한다면 철뚝 소머리는 후자입니다. 적당히 진하고 시원한 국물 맛인데 오래 끓인 사골 곰탕 같습니다. 고기는 섭섭하지 않을 만큼 아주 푸짐한데 부드러운 살코기와 쫀득한 껍데기가 환상의 조화를 이루죠. 퍽퍽한 부분이 없이 정말 맛있는 부위로만 잘라서 내어주신 듯해요. 고기만 꺼내서 새우젓에 콕 찍어 먹는데 간장 와사비 절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돼지고기만 새우젓과 찰떡인 줄 알았는데 허, 여태 이걸 몰랐다니 다음에도 새우젓을 찾을 것 같습니다. 김치는 그냥 평타예요. 전형적인 강원도식이고요. 젓갈 냄새가 적고 시원하게 익은 살짝 새콤한 맛입니다. 김치가 조금 아쉬웠지만 어쨌든 국물과 고기는 진심이었습니다. 자, 강릉 맛집 베스트! 끝난 줄 알았죠? 다음은 홍게 샌드위치입니다. 홍게살이 가득 들어간 게 포인트고요. 그만큼 비싸다는 것도 핵심이죠. 게살이 풍부하게 들어가서 한 번쯤 시선이 갈 수밖에 없는 비주얼인데요. 맛은 우리가 아는 맛있는 게살 샌드위치입니다. 게살 맛이 아주 진해요. 가격은 14,000원! 비싸긴 하지만 게살 비율을 보면 이해가 될것 같네요. 다음은 관광객이 잘 모르는 현지 맛집입니다. 주 메뉴는 뭐라고 해야하나? 사골육수와 갈비육수를 할수 있는 음식이라는 표현이 아주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기 메뉴는 육개장과 냉면, 부대찌개입니다. 우선 가장 큰 특징은 내용물이 알차요. 아주 알차! 고기가 많다로 이해하면 안되고 골고루 다양하게 푸짐하다 입니다. 육개장은 당면, 고사리, 계란까지 푸짐하고요 냉면은 코다리무침과 면발이 아주 푸짐하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기본 이상의 양은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심심하다 입니다 조미료를 전혀 넣지 않은 밍밍한 간이에요 자극적인 게 보통인 육개장과 냉면처럼 혀끝을 자극하는 감칠맛이 없는데요 마음이 여린 생케 스타일이라고 하면 적절하려나요 냉면은 육수조차 자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식초를 적극 권장합니다. 처음에는 비빔냉면으로 즐기다가 육수를 부어 드시는게 좋은데요. 코다리가 달큰하고 매콤하게 양념이 잘배서 육수가 없어도 잘 어울려요. 냉면의 면을 그때그때 뽑아서 만들어가지고 쫄깃쫄깃합니다. 육수도 매일 직접 우리니 조미료가 안 어울릴 것 같긴 하더군요. 이곳에서 육개장을 먹다가 돌을 와작 씹는 사태가 발생해 치아에 금이 가긴 했지만 이 식당의 우정도 금이 가고 말았지만 이곳 냉면만큼은 다시 먹고 싶네요 갑자기 이가 아픈 것 같아.. 아 <웃음> 시려 이번엔 유명하지만 별로 추천하지 않는 메뉴와 식당입니다 바로 강릉 맛집을 검색하면 반드시 등장하는 초당 두부집인데요 최소 100년에서 400년이라는 숫자를 내걸고 장사를 할 만큼 오래된 두부집이 거리를 형성하는 곳을 많이 가보셨을 겁니다. 식품브랜드가 내놓은 온갖 종류의 두부보다 깊있고 진한 맛이 나는 직접 만든 손두부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동네 시장에서 직접 만들어 파는 손두부와 차이가 거의 없어요. 무엇보다 하나로 마트에 파는 강릉 초당두부와 99% 유사합니다. 뭐 조금 더 단단한 정도? 시판용이지만 국산콩이고 맛은 식당에서 파는 것처럼 진하고 고소하죠. 근처를 지나가는게 아니라면 굳이 식당에서 모 두부를 9,000원 만원 10, 주고 사먹을 필요가 있을까 싶더군요. 식당에서 나오는 김치는 너무 쉬어서 두부의 고소함을 감춰버렸어요. 순두부 역시 마트에서 파는 초당 순두부와 99% 유사합니다. 특별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면 식당보다 마트로 향하시길 권장드리고 그 돈으로 맛있는 해장국이라도 한 그릇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세상 모든 두부의 진심이라면 예외죠. 그럼 그건 예외해야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금간 치아까지 붙여버리는 구독과 좋아요 잔뜩 부탁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려요. 안녕!